반갑습니다. 당구의 속을 낱낱이 파헤치는 해법 당구 빌레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소개해드릴 내용은 비껴치기를 치는데 점이 찍히는 이유 대칭이죠. 자, 어떻게 되는지 함께 알아보러 가시죠. 자, 비껴치기 대칭 시스템 어떻게 되냐면 수구를 요쪽 당쿠션 두 번째 포인트로 보내면 자, 한 칸, 두 칸이죠. 여기도 한 칸, 두 칸. 이렇게 대칭이 나옵니다. 일자선상으로 나온다는 거죠. 대칭. 당점은 음 왼쪽으로 치면 10시 당점, 오른쪽으로 치면 2시 당점입니다. 거기를 그 회전을 구태어 태울 필요 없이 그 당점만 그대로 팔로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스피드는 1.5에서 2 l 정도고요. 기울기도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설명을... 따로 드릴게요. 자, 일단은 이 배치를 나눠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수구가 출발하는 각이 보면 기울기가 여기서 출발하는 거죠. 대략적으로 봤을 때 기울기 한칸 정도일 때 대칭이 나옵니다. 자, 스피드는 1.5에서 2대1미들팔로만 넣으시면 되고요. 자, 일단은 한번 시리미해 볼게요. 두 시장 점을 정확하게 주시고 초고치듯이 미들 팔로만 넣어 주시면 됩니다. 두 시장 점을 정확하게 주시고 초고치듯이 미들 팔로만 넣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득점이 됩니다. 자 기울기 한 칸일 때 기울기 수구가 기울기 한 칸으로 갔을 때에 편안하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기울기 두 칸일 때는 어떻게 되냐면 자 기울기 한 칸일 때 제가 쳤으면 한 칸, 두 칸, 세 칸, 네칸 대칭인 네칸지지문 나오죠. 자 기울기를 이렇게 내려서 대략적으로 수구 출발이 자 여기서 쳤을 때의 기울기 두칸 정도 기울기로 수구가 출발을 한다면 네칸 반이 나옵니다. 그러면 대칭이 이렇게 되는 거죠. 자두 칸, 두칸반 여기가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네칸 반, 다섯 칸도 나오겠죠. 다섯 칸은 수구 출발이 대략 세칸 정도일 때 나옵니다. 자, 요거를 시타를 해볼게요. 자, 어떻게 되냐면. 자, 요렇게 출발하면, 기울기 세칸 정도 되는 거죠. 그러면 총 다섯 칸이 나옵니다.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 대략적으로 코너를 돌아서 맞겠네요. 자, 이것도 시타를 해볼게요. 10시 당점을 주시고, 단 쿠션 10포인트를 향해서, 그대로 미들 팔로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10시 당점을 주시고, 단 쿠션 10포인트를 향해서 그대로 미들 팔로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대략적으로 다섯 칸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기울기 한 칸과 기울기 세 칸, 그것만 아시면 되겠죠? 기울기 두 칸은 네칸 반이 나오니까. 자 그리고 짧게도 칠수 있겠죠. 방금은 네 칸이 나왔으면 세 칸도 칠수 있고 두 칸도 칠수 있습니다. 오늘 당점을 팁 수만 줄여주시면 되겠죠. 자 그것도 시타를 해볼게요. 자 이번엔 배치를 이렇게 했습니다. 자수구가 이렇게 갈 거죠. 자 기울기 대략 한칸 정도의 기울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대칭인 네칸 지점으로 와야 되는데, 이적부가 세칸에 있네요. 자, 그렇게 되면, 두 시당점에서 한 시당점으로 올려주시고, 똑같은 스트록을 넣으시면 됩니다. 자, 스타 해볼게요. 단쿠션 2 포인트로 갈수 있는 두께를 보시고, 원팁을 주시는 거죠. 한 시당점. 그대로 미들 팔로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단쿠션 2포인트로 갈수 있는 두께를 보시고 1팁을 주시는 거죠. 한시 당점. 그대로 미들 팔로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세칸이 나옵니다. 수트롱 연습을 좀 하셔야 되고요. 당점을 줄이는 것은 당점이 9시나 3시 쪽 그쪽으로 치실 때는 많은 분들이 편하게 치십니다 하지만 당점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좀 힘들어 하시죠 대신에 스트록은 똑같이 해주시고 회전 준 방향 3팁은 어차피 뭐 9시나 3시는 회전을 많이 거는 당점이죠 하지만 당점이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회전을 건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당점을 준 곳을 정확하게 그냥 톡지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음, 그러니까 설명은 거의 다 끝났네요. 자 그러면 시타 화면을 보시면서 또 충분히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시타 화면으로 가시죠.